기분 좋아? <웃음> 안녕하세요, 리치토구 구독자 여러분. 리치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리치네 가족이 대전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쁜 날들을 보냈거든요. 아기가 어린데 이사를 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포장이사 업체에서 다 포장을 해서 해주지만, 정리하는 거는 엄마의 몫이니까요. 어, 하루에 정리를 다 하면 몸살이 날것 같아서 매일매일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6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카시트 브라이트 엑스 카시트 밀레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부터만 6세까지 카시트가 의무인 거 아시죠? 이왕 구매하는 거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안전한 것을 구매를 하려고 따지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브라이텍스 카시트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호주는 카시트 사용 세계 최초 법제화 국가이고, 기준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브라이텍스 카시트를 선택해주고 싶은데요. 브라이텍스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4방향 22회 입체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전복, 측면, 정면, 후면 네항목 모두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재도 지나칠 수 없는데요. 민감한 신생한 피부를 지켜주는 화학처리 0% 난연성 시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입에 넣는 아기의 특성을 봤을 때 엄마는 무독성인지 안 따질 수가 없죠. 다음으로 아이소픽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이소픽스란 카시트 설치를 위해 1997년 브라이텍스와 폭스바겐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용화한 국제표준규격 ISO와 카시트 고정 픽스 장치를 말합니다. 브라이텍스는 3점씩 고정으로 사고 시카시트의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안전벨트 또한 충격 분산에 최적화된 일반 5점씩 안전벨트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6점씩 안전벨트로 충격을 한 차례 더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또 2차 충격을 방지하는 세계 유일의 내장형 리바운드 스토퍼가 있습니다. 수방 장착시 충격량을 최소화하고 2차 충격시 아이의 목과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전방 장착, 후방 장착, 포지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내장형 리바운더 스토퍼는 브라이텍스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브라이텍스만의 대박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 브라이텍스 무상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카시트를 장착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지에 동일한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어, 만약에 진짜 사고가 나서 또 카시트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카시트를 직접 보면서 카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파리 색상을 선택했어요. 소재가 반부 소재라고 해서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점씩, 6점씩 안전벨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방향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음. 단단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를 뚝뚝 뜯으면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내장형 리바운드 스토퍼가 있어요. 여기를 잡아 당기면은 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정이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리바운드 스토퍼가 이렇게 있고, 밑에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젖혀지고. 리바운드 스토퍼 버튼은 이쪽 옆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다시 들어가요. 지안이를 한번 쳐볼까 해요. 지금 아기가 자고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우리 지안이 오랜만에 인사해요. 응. 음. 지안이 자다 일어났어. 요 음. 지안이, 우리 한번 앉아볼래? 지안이, 착해! 그래서뭘 좋아? 지안이가 요즘에 정말 많이 큰것 같아요. 어잘 잤어? <웃음> 지금, 지금 되게 어이없어 하는 것 같죠? <웃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리둥절해요. 잘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설치를 해서 드라이브 하는 것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더 올릴게요. 지안이 안녕! 입 벌리고 있었어? 맘마 먹고 싶어서 입 벌리고 있었어?